마리 상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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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산 노모예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목소리나> 6키로 넘는, 넘는 그런 크기예요 여기 세한 4만원정도 4만원 키로 4만원 여기 자연산 참돔도 굉장히 크죠 참돔이에요? 여기 여기 한2 3 0 0원 4키로 넘어요 와 이것만 마치다가 저치는 그냥 구이값 0 네. 원. 만은우천 원그 흰다리새우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풍랑이 많이 벌어서 조업을 많이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연산 선어 같은 경우는 좀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자 비육, 씨육,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어 이제 연어 알이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한 4만원 정도 비싸네요. 예,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물량이 좀 많이 좀 딸린다고 해요. 어 이제 수출도 하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연어 알은 이제 요 정도 시세가 조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선어류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없었어요. 어, 아무래도 뭐 이제 오늘 내일 주말 이 정도는 이제 좀 조업을 하고 나면은 좀 물량이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게소 같은 경우 이렇게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입하실 경우는 이제 말씀을 직원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달라고 하셔야 돼요자 보리새우 인데 이게 조금 상태가 좀 안좋은 것들이 많이 풀렸나봐요 이거 마리에 3000원 인데 이런 날도 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량진에서 처음 보는 그런 생선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얼룩통 구멍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이게 뭐 살이 좀 이렇게 단단하고 뭐 이렇게 탕으로 좀 끓여 먹는 그런 생선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늬 오징어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이렇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노래미 굉장히 크죠 한1 k g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였고 좀 작은 것들은 좀잘 가격이 좀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돌가자미들이 조금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돌돔 선어가 저렴한 가격에 있었는데 횟감이 되는지는 제가 확신이 쓰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방어도 가격이 저렴했고요 얼마전에 제가 방어 리뷰한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성도 나왔는데 가격은 35,000원 정도 했어요. 자비5번신내수산으로 왔습니다. 예, 예, 이뭐 1kg... 2kg 짜리가 18,000원, 18,000원, 제주 강어 2.5 짜리가 22,000원, 22,000원, 이게 도미 1kg 중반대, 요거 16,000원, 완도 강어 2kg 53kg 초반이 27,000원, 완도 강어 2kg 500 짜리가 25,000원, 이거는 제주 강어 가성비 15,000원 짜리, 중많은 10,000원, 저어는 33,000원. 3만 33 3000원. 아. 이너 횟감 17,000원. 이거는 17,000원. 대구 13,000원. 17 1 3 0 가랑어 4,500원. 네. 감사합니다. 네, C4번 한길통상으로 왔고요. 연어 가격은 어, 변동 크게 없이 이제 1kg에 2만 원. 음, 그렇게 시세가 됐고요. 여기도 이제 보리새우가 말에 3,000원이었어요. 씨알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방어는 이제 8,000원 정도 이제 했고요. 이제 제주 광어가 조금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참돔도 가격이 좀 오른 편이고요. 그래서 완도 광어는 계속해서 똑같은 가격 유지하고 있고요. 2kg대하고 3kg대하고 한 2,0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3kg대 구매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숭어 가격은 오늘 조금 비싸네요. 그리고 이제 금태 요건 굉장히 잘 자란 근태예요 운이 오징어 이제 앞으로 좀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리새우 이제 회로도 많이 먹고 좀 익혀 먹는 것도 어, 맛이 있어요. 약간 삶아서. 예전에 제가 보리새우 리뷰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딱새우가 조금 어, 보였고 단새우는 그렇게 시장이 많지 않았어요. 어, 아무래도 좀 바다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랬고요. 청어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었어요. 어. 네, 오늘 시장에 정말 큰 자연산 자바리가 들어왔습니다. 14kg 짜리였고요. 킬로당 14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경락가가 낙찰가가 196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저도 야, 이 정도 크기는 처음 본것 같아요. 어, 정말 신기했어요. 네, C6번 오복상회로 왔고요. 어, 여기도 참돔이 가격이 살짝 올랐죠. 지난 주보다는 25,000원 이렇게 됐고 광어는 가격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자연산이 이제 5천0 0원이었고요7 뭐0 0원짜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매가 할 때마다 낙찰받은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 당일에도 가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제주강원인데 요거한 3km 넘어갔는데 엄청 커요. 밥 좋죠. 예, 맛있죠. 먹고 네. 싶, 먹고 싶더라고. 저는 진짜 좋아. 네. 네. 저아살 밥도 응. 통하잖아. 어? 얘 기름 많다고. 맛있어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종들 다양하게 있었는데 병어돔이라고 불리는 이제 무전 메가리가 오늘 좀 어, 들어왔고요. 요거 자연산 강담도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잘잘 사, 잘 잘. 네, 저건 이제 마지막에 그 경매 받은 것 같아요 키로 4천원 짜리 방어 입니다 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먼저 완도 광어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 특별하게 없었고요 이제 제주 광어만 살짝 아, 키로 당 천원 정도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농어는 거의 사실 물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kg 짜리 이상은 거의, 어, 안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돔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 살짝 소폭 올랐습니다.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어요. 오늘 물량표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왕계가 이제 킹크랩이 조금 더 들어왔고, 그 다음에 수국계는, 음, 이제 물량이 거의 없어요, 요새. 그래서 대게 먼저 보게 되면은, 대게 가격은 이제 비슷비슷한데 그렇게 썩 물건이 많이 좋진 않아요. 절지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것들은 좀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킹크랩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내려갔다기 보다는 좀 품질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만한 그 가격을 가지고 낙찰이 되는 것 같아요 킹크랩 선어 같은 경우는 참 고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그 킹크랩이나 여러가지 각각류 고르는 방법을 리뷰 했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게 가격 한번 알아볼게요 네. 가격좀 많이 오른 편이죠.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25,000원짜리였고요. 요거는 이제 한 중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8,500원짜리가 있었고. 이제 선어 같은 경우는 너무 가격이 저렴한 거는 사실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 그만한 가격 값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가능하면 선어 같은 경우도 좀 가격이 있는 거. 를 고르시는 게좀 안전합니다. 꽃게 가격도 좀 오른 편이에요.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제 소매점인 믿음 수산 쪽으로 왔습니다. 믿음 수산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밴드의 매일의 시세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주시면 좋고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 근데 장점은 먼저 말씀드리면 낮에 방문해서 구입 가능하긴 한데 재고 여부로 꼭 문의하고 가시는 게. 추천 드리구요. 찜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이제 그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단점은 경매장보다 살짝 더 비싸요. 천인데3만원음에에서니까네는 아, 네. 음, 어떻게 할까요? 가2만하시면 아, 네. 이게, 이게 이게 이한마리 거네 이만천 네, 킹크랩 이제 5만 5천 원. 그리고 오늘 들어왔던 건 5만 원이었고요. 활대게는 이제 키로에 3만 2천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장점을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골라서 갈수 있다는 거,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대전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수고개가 있고, 요거는 이제 키로 단위로 소량 구매때 가능합니다. 전복 전문점의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오늘 아마 전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영업시간은 경매장으로 갔고요. 여기도 수산물대전 제로페이 사용 가능합니다. 어, 전체적인 시세 제가 한꺼번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경락표도 올려놨으니까 이제 전복 시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폐류 보러 왔고요. 이제 제가 예전에 봤던 그 폐류 점포가 D6, D8, 그두 군데서 어, 지금 장사를 하세요. 그래서 어, 요거 두 군데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대마 쪽에 요거는 재고예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파는 거고요. 네, 이제 한 겨울 아주 추워지면 피조개도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섭비 요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깐골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가 크게 없어요. 멍게도 가격 변화가 특별하게 없고요. 자, 흰다리 새우 요거는 이제 14,000원인데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대가 좀다 달라요. 네, 그리고 이제 시구 이제 최외스 수산으로 왔습니다. 네, 어 네. 아이고 가치가 없으니까 골치 아프네요, 이거는 네. 500g 짜리 5마리 음. 요거는 4 8 0 g 정도 나왔는데 요거는 한짝이 지금 6만원 나오고요 얘는 5만원, 5만원. 네, 요거, 네. 요거 10마리 들어있는거는 한짝이 지금 10만원 보시면 돼요이거는 12만원짜리인데 키스란거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4마리만 들어있으니까 요거는 어... 4만3천원 요게 뭐 깔치 잠거예요 요거는 한5 0마리정도들어 있는데 한짝이 요런거는 지금 8만원 보시면 돼요그 <웃음> 다음에 요기부터는 사이즈 큰거에요 여섯 마리가 5kg, 그러니까 800g인데 얘랑 이랑 똑같은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런거는 갑자기 지금 아무거나 20만원 요거 다 크면은 요사이즈예요 아, 요거는 한마리 1000g짜리 물건이 있는데 요거는 한 미당 5만원보 그러니까 갑자기 20만원이 생요 요거는 뭐냐면 구이용성치예요 만져보면은 이게 푹푹 들어가죠? 음, 이런거죠. 여기 네. 그 헤넬을 했다면 안돼요 요거는 키로에 6천원 헤베 네. 미너모 핵가마리예요. 이런 같은 경우는 킬로에 9,000원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이제 펭코돔이라고 그러죠. 핵돔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요거는한 짝에, 요거는한 그러니까 마리 이제 9,000원 넘거 비싸 가지고. 이런 거는 지금 20 마리 한 짝에 아무거나 5만 원 보시면 돼요. 한 종이랑 4만 원. 이게 중 사이즈고, 요게대 음. 사이즈예요. 네. 사이즈는 2만 음. 원. 요거는 한짝에 지금 13,000원 13 사이즈는 요거는 한짝에 지금 1 4 0 0 0원처 차이인데 뭐 차이냐면은 요거는 20마리 네 이런거는 16마리 네. 한마리당 사이즈 차이가 네. 남성분에 어 남성분 네, 요거는 청정어좀큰 사이즈인데 네, 요거는 한 마리에 지금 9,000원 꼴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작어인데요 하고장어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네. 로에 12,000원 보시면 되요 이게 이제 흑감되는장치거요따요런거를 어. 맞지면은 이게 단단하죠? 네 요거는 키로에 지금 9,000원씩 드고요 요거는 28만원에 들어있는데 요거 한짝에 2 3만원고있네 이제 초원수산으로왔고요 2만 5천원이요 9천원 꼴뱅이는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 그 한짝에 5만원이고 5만원 백이 18,000원 면마리에 3만원 요즘 갈치 가격이 괜찮아요 근데 아마 이제 조업을 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가격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15,000원 낙지가 24,000원 모노키로에 33,000원 고기야 12,000원 뱅커둥 여섯 마리 오만 오천 원. 그다음에 오징어 열 마리 삼만 오천 원. 오른쪽 거가 삼만 원. 3만 원. 왼쪽 거 삼만 원. 원. 병어 마리 4만 원. 네, 병어는 크기별로 좀 가격이 좀 다양한 6마리 편이에요. 원. 그 앞, 그 옆에 저그 여섯 마리 사만. 가운데 다섯 마리가 가운데 다섯 마리가. 네, 보통 우럭은 이렇게 새벽에 좀 일찍 오시면 저거 살아있는 채로 보실 수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C14번 영남아기로 왔습니다. 네, 이건 좀 잘잘해서 좀 가격이 저렴한 어, 것 같아요. 가자미, 강원도 가자미 20마리, 1 0원 네. 샤부장어만 들어왔어요. 네 보통 특장어가 오, 조금 더 품질이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저건 샤부장어예요. 자, 나루도 핵단병어가 들어왔어요. 5마리 어, 35,000원. 엄청 좋죠. 무지개트, 반짝반짝하고 10마리짜리 23,000원 저거는 15,000원 어, 2 15 0 0원 어, 이만 원 초는 3만 원. 네, 오늘 아기 가격이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이에요. 네. 이거 맛있다에 심대. 네, 생대 같은 경우는 이제 탕으로 끓여 먹어도 맛이 아주 좋은 그런 생선이죠. 25,000원. 제주도 생물. 이거는 55,000원. 4.5 85,000원. 5kg. ,000. 10만 원. 7미 2. 13만 원. 네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